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어,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Z 폴드 2인데요. 어, 현재 공식 적으로 뭐 쿠팡에서 판매되는 건 240만 원이죠. 거의 약 240만 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제로 어, 그 공기계를 따로 구매해서 지금 180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중고로. 180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네 일단 이제 제품 설명에 들어갈게요 디자인적인 외관은 정말 깔끔한 편입니다 앞에 펀치 홀 카메라 있고 여기 옆에 유심 슬롯이 있고 여기에 지문 인식과 통합된 전원 버튼 그리고 여기에 볼륨 업다운 버튼 뒤에 카메라 까지 있고요전 블랙 컬러인데 저는 보호를 위해서 케이스를 씌워놨어요 케이스를 씌워놨고 그다음에 여기에 삼성 노고가 박혀져 있는 힌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문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단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에, 요, 좌측 상단에, 요, 빠를 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상단에 이렇게 빠를 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속 앱이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계속 앱이 내려오는게 보이시죠? 지금 암.. 이게.. 지금 안 먹습니다. 제대로 잘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야 겨우 내려오는 수준입니다 어, 그 외에 이제 펼치면 펼치면 보이는 여기요 대화면 있죠? 여기 특유의 대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로 좋습니다 1 2 0 h z 주사를 지원하고 가변 주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태블릿 모드로 쓸수 있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을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이렇게 먼지들이 여기 먼지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먼지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 먼지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고 다니면 여기에 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틈을 통해서 먼지가 꽤나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뒷면에 카메라가 3개가 있는데 3개 카메라는 이제 감각 망, 감각, 감각 2개 그 다음 초감각 뭐아 어쨌든 스펙은 스펙은 다른 테크 테크 유튜버님들께서 많이 설명해 유튜버님들께서 많이 설명해 놓았으니 전 사용 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테크 유튜버 따라 하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저는 뱁새가 뱁세, 항세 따라 하다가 가랑이 찢어진단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따라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 대다수니까 뭐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같은 경우는 새로운 폰팩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을 사서 한 정확하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해봤는데요 근데 저같은 이제 학생 이제 학생이죠 제가 제가 학생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치라고 느꼈습니다왜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이 바깥 화면 외에는 잘안쓰때문요 일단 기본적으로 빠영 어 휴대폰은 자주 쓰다보니까 빠영 휴대폰이 익숙해져서 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태블릿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유저였다면 매우 유연게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태블릿을 잘 사용하지도 않은 뿐더러 어그리 고급진 고 기종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그 이런 고급진 기종을 가지고 배터리 소모율 이런걸 따져가면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물품이었습니다 그런 어. 물품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폼팩터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써보고, 써보고 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이거 사치라고 느껴졌고요 <웃음> 그 외에는 이제 관리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가 이제 어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필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갈았고요 보호필름이 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일단 긁으면 긁히는데로 그냥 끌키고요 손톱으로도 이게 자국이 남은 정도고 앞면 보호필름은 그 나왔는데 여기 내부 액정필름 같은 경우는 정말 로 손톱으로 끄면끓어요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한번 갈았고요 그 다음에 <웃음> 방수방진이 안되고 어 방수방진도 안본다더러 어, 일단 밀스펙 인증도 안됐잖아요 일단 안정성에서 최악이라고 볼수있어 저한테 있어서는 저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직업이다 보니까 어, 저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거든요 주 직업은 요리를 하는데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데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에 들어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사람들이랑 부딪히고자지구리하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국내구성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가방에 꼭꼭 넣어두고 다녔거든요 정말로 무서웠고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필요한 기능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일반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같이 이제 어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꼭 굳이 240만원 주고 살 크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접히는 거 외에는 사시 사치품이긴 한데 솔직히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요화면에 익숙하실 텐데 요 화면 외에는 안 쓰실 거예요 보통은 진짜 이 화면 쓰다가 유튜브 볼 때만 잠깐 펼쳐서 사용한다 정도일텐데 유튜브 볼때 잠깐 펼쳐서 사용한다? 근데 배터리가 정말로 빠르게 닫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를 펼쳐서 사용했는데 펼쳐서 사용했는데 이 대화면으로 볼때 유튜브 시청 시간이 3시간밖에 안됐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꽤 많이 보는 편인데 다크모드로 해놓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시간 내지 어, 3시간 반 정도 러닝타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 쓰리 정말 자주, 자주 있는데 지금은 물론 지금 다른 카, 다른 여기, 여기 있는 요 휴대폰으로 찍고 있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브폰을 사게 된다면 이런 서브폰 카메라로 일단 바깥의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폰을 폰을 한두세 개씩만 그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우폰뭐 이런 걸로 들고 나와 사진 찍게 되는데 어, 서우폰 치고는 상당히 사진 찍기가 불편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찍기가 그냥 이렇게 들고서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찍는 거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웃음> 무섭고 펼쳐서 찍, 찍어도 어 펼쳐서 찍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되죠? 이렇게 펼쳐서 찍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찰칵찰칵 찍어야 되는데 어 이게 상당히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웃음> 툭 까놓고 전부 다 말씀드려서 가격적인 면에서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240만원짜리 들고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60만원이다 만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후들후들거려서 사진도 제대로 못 찍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능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솔직히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능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돈 주고 이거살 바에는 차라리 갤럭시 노트 2 0을 사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중고 시장에 올려놨습니다 중고 매물로 올려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 이제 적당한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뭐 훌륭한 폼팩터예요 훌륭한 폼팩터이고 훌륭하게 만들어낸 훌륭한 스마트폰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기준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제 기준 이제 제 기준에 맞춰볼게요 저거는 이제 빠야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고 영상 촬영을 바깥에서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폰으로 서브폰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메인폰이 아닌 서브폰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고 저 메인폰 아이폰을 써요. 메인폰 아이폰을 쓰는데 일단 서브폰으로 쓰는 개념으로 샀는데 어 서브폰으로는 부적합하고 당연히 비싸기도 비싸고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정말로 크게 비싸고 일단 그다음에 안에 속지가 매우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말랑말랑한 보호필름이 정말 흠칫도 잘 나고 어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냥 일종의 가격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다 입니다 가격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다 이거 뭐 어쨌든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거의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음> 저도 테크 유튜버 님들 채널을 많이 찾아보고 막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막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쓰면서 어떤 점을 느꼈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제품 설명에 대한 건 없다고 막런식으 댓글 막 딱풀 달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녕